이게 덩어리가 네. 이렇게 딱 만지니까 다 부셔져 이렇게 음. 이게 저 아까 말한 펄 휴머스의 능력이고요 네 아까 보였듯이 이렇게 흙이 부서지는 능력고 펄 휴머스입니다 아 그만큼 떼알 구조를 만들어 준다 그렇죠 딱히 네. 살아있잖아요 외근이 네. 양근이 다 살아있어서 수확을 다 끝난 거예요 아. 수박하실때 네. 여기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네. 너무 옆안 알려줘야 되는 거 맞는데 <웃음> 예. 네 저는 지금 전북 고창에 한수박밭에 남아있는데요 요즘 이수박밭에는 물을 끓었기 때문에 잎이 시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잎이 싱싱합니다 그리고 당도도 아주 좋다고 하는데 과연 뭘 어떻게 깨려 이렇게 됐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우스 몇동 하세요? 하우스가 한 8,000평, 한 40동 가까이 합니다 어, 지금 수박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여름 수박으로 치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 그 국어 교과적인 그런 형태의 수박이라고 보십습니다그 교과서적이라는 게뭘 보면 아셨습니까? 일단 일파리하고 색감, 음. 농도 이런 것들이 이수박에 비해서 좀더 짙죠, 짙게. 두껍고. 네, 그러죠. 깨끗하고. 네. 일단 병이 없죠. 아, 병이 없고. 네. 수박도 지금. 분이 이게 하얗게 올라왔네 그렇죠 이제 얘는 앞으로 한 일주일 있어야 딸 거거든요 아 일주일 있어야 네 완전 황토옥인데? 그냥 네, 얘는 다 지금 뿌리가 잘려나가는데 여기 근면에 보이더니 하얀 뿌리더라고아 그게 하얀 뿌리 나 있네요 네. 얘는 직근 아 직근 네. 그냥 그렇죠. 끝은 어딘가? 네 지금 얘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저 끝에까지 다돼 있는데 중간에 이만큼 잘린 거고 얘는 직근이고 여기 아주 미세하게 돼 있는 이 장털 같은 게 세근인데 네. 이 세근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이 세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음. 직근보다 이 세근이 양그 영양분하고 물도 얘가 다 흡수해서 이파리가 증거죠이 아. 세근이 많아야 돼. 집근도 물론 튼실해야 되게 지금 얘네들이 목포지금딸 때면 시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수확할 때 양질의 수박을 그 수확을 못하는데 보시다시피 회근이 양질이 다 살아있어서 수확을 다 끝난 거거든요 어, 수박하실 때 여기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네 노하우는 원래 안 알려줘야 되는 게맞는데 <웃음> 예. 저는 제가 그 수스에서 나온 아카디안을 제가 한 15년 전부터 쓰고 있어요 아 아카디안을? 네, 예. 네 6년때부터 그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쓰고 있는 거죠. 네. 아카디안을 왜 사용하십니까? 이를테면 고약 같은 거예요 이제 고약 어, 고약? 네, 네, 고약 어. 같 지금 이한 여름에 이렇게 건강한 수박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얘네들한테 좋은 걸 줬다는 얘기죠 아... 이 아카디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죠.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잎이 두껍고 색이 더 진하고 얘네들이 더 건강해 보이는 어떤 역할들을 하죠 아카디아. 음... 네. 그럼 아카디아는 뭐몇번 주시나요? 어떻게? 육년 때도 수시로 그, 그 저기 보존 때 주고 물로도 주고 또 친지 어, 심는 날은 침지하고 또, 감주해주고몇면 살포하고, 대략 한열번 정도는 할 거예요. 열번 정도? 네. 여름수학에서한 번도 약을 때 아카디안을 빼먹지 않고 계속 쳤다고 보는데, 오일 간격으로. 네. 굉장히 자주는 신편이네 얘네들은 이 뜨거운 여름을 버틸 수 있는 게 그거라고만 아. 생각한다 거죠 아카디안의 힘이다? 네. 어. 다른 건안 하셨어요? 이런 것은뭐 거의 제가 15년 동안 쓴게 이거라. <웃음> 오로지 아카디안. 저희 고품질 수박을 재배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당도인데요. 좋은 당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입관리입니다. 이렇게 입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제품 저희 아카디안 29인데요. 아카디안 29를 육묘상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포기에 뿌리 활착을 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전 생육기 동안 작물의 활력을 강하게 이끌어주기 때문에 봄수박 같은 경우에는 저온기에 개와 착과 그리고 수정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고온기에도 잎을 튼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병성을 증대시켜서 급성시등병 같은 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고온기 이렇게 생육이 빠를 때에도 당도 향상에 필요한 양분을 효과적으로 공급해주고 이행해주기 때문에 당도 향상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 이번에 다잘파어요 아 진짜? 네네 단수가 좋아가지고 그 가,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는 뱅이가한만한 천원대 아, 천원에서 만이천원대 달렸어요 이거 하나에? 그렇죠 어. 그럼 여기 몇개 나와요 한동에? 한동에 한 500개 정도? 500개? 네. 야 그럼 500만원인가요? 500만원은 뭐였죠 <웃음> 40동이라고 하셨죠? <네네. 웃음> 담나오, 계산이 좀 나오는데요? <웃음> <웃음> 농가가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요. 아. 투자를 해서 남들보다 돈을 더 받으면 될거 아니냐. 이게 그게,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어. 아. 아. 그, 이 주변엔 다아카데 쓰시겠네? 제 지인들은 무조건 내가 분자합니다 어. 아. 신있게 써봐라. 내가 15년 동안 쓴다니까, 이거. 짓말 펄 휴머스는 네. 언제 쓰세요? 전직 전에 롤타리 쳐 가지 모자 스물 자리에. 어. 그럼 이 밭에는 펄 휴머스가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봄에 들어가요. 봄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봄수하고그 자리에서 다시 심었어요 휴머스. 어. 봄에만 한번 들어가요. 이펄 휴머스는 언제부터 쓰셨어요? 얘는 안지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아요. 한 18년. 18년. 예. 네. 강도를 올리고 싶으면 좋은 유기물을 땅 속에 넣어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좋은 유기물이 뭐냐? 바로 이게 고일에서 수입한 펄 히머스. 7천만 년 전에 유기물이 땅 속에 들어가서 산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특히 좋은 게 급성 시듭병. 갑자기 시듭병이 오는 이유는 이제 선충이라든가 염류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는 고온에 의한 급성 시듭병이 있는데 이게 토양 문제가 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펄 히머스는 토양을 빼알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이 극성 신생병을 예방하고요 특히 수박은 수확 전 15일 또는 2 1일 전부터는 물을 줄이거나 물을 차단을 시킵니다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때 토양의 함수량을 가지고 있어야 물을 줄였는데 이렇게 입이 죽게 유지되는 것은 우리 퍼미머스가 토양을 빼알구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함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덩어리가 네. 이렇딱 만지니까 다 부셔져 이렇게 음... 이게 저 아까 말한 펄 휴머스의 능력이고요 네. 아까 보였듯이 이렇게 크이 부서지는 능력고 펄 휴머스입니다 아 그만큼 떼알 구조를 만들어준다? 그렇죠 네. 살아있잖아요 물을 끊어도 그렇죠 얘가 물 끊은 지가 지금 한 10일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충분하게 보습력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손으로 만지니까 다 부셔져요 따라서 폴리머스가 없는 도양은 물을 끊으면 당연히 입이 마르게 되겠죠. 그러면 또 물을 주게 되면 당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좋은 유기물 또물 조절이 가능한 이 폴리머스를 넣으면 당도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와, 어? 시가 없네? 얘는 저 시드리스라고요. 아, 시드리스? 수, 네, 시 없는 음. 수박. 여름 수박의 특징이 갑피가 두껍습니다. 이유는 열거나 피수박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품점 자체가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거죠. 드셔보십시오. 와, 엄청 달아요. 맛있어. 네. 아우 음. 음. 저만 단거 먹어가지고 음. 죄송한데 계속 땡기네. 당도가 정말 이 여름에 이렇게 잘 올라가니까 죽겠겠어 그렇죠 이게 바로 돈인데 그렇죠 돈이죠 그렇죠 당도가 돈인데 당도가 우리. 높아야 응.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 당도가 몇수 나와요 이게? 대충 한 13.5에서 한 14.5 제주가 좋으세요 이렇게? 그 20년 노하우라고 <웃음> 수박 20년 노하우 <웃음> 어한통 가져가고 싶네. <웃음> 내가 한통 드릴, 드릴게. <웃음>